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급히 에, 이 사항을 전달합니다 4월 30일 날 일요일 날 입니다 스쿨 2기를 지금 모집합니다 또 5월, 5월 1일 날 월요일 날 스쿨 2기 월요일반을 모집합니다 에, 그동안 제가 이 책을 써 가지고 어, 근9천부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읽어보셨어요. 그래서 일기, 스쿨 일기를 진행해보니까 책을 많이 보고 유튜브를 많이 봐고 알기는 아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아, 그리고 나 혼자는 어떻게 또 이것도 오토 판매사랑 같아요. 나 혼자는 어떻게 이걸 열심히 준수하겠는데 뭐, 딴 사람들이 지켜줘야지 이게 돌아갈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 그랬는데 실제 1월 8일부터 그 스쿨 일기를 저도 반신반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주차를 진행하는데, 6주차에서 7주차 사이에 거의 다, 야, 진짜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고 입체적으로 확실히 보인다는 게, 그리고 그걸 깨닫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을 더 얻어서, 저 역시도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써놨죠. 그 표지에다가, 여기 뒤페이지 초에다가, 네트워크 사업을, 시스템 사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다. 네트워크 사업은 미팅에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나는 사업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미팅에서 뭘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 제가 여태껏 어, 임페리얼은 제가 안 만나봤습니다 근데 크라운까지는 제가 만나서 또 전화상으로도 이렇게 했는데 아니 크라운이 된 지가 꽤나 되신 분들도 진짜 나름대로는 뭐 양심적으로 직구 도전을 해서 아 이건 아닌데 그런데도 뭐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했다 그래요 지금은 크라운 그분께서도 인정을 하고 지금이라도 배우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총장 정도가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도 깜깜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저는 여태껏 14년째 이렇게 애터미를 하여 오는데그 시스템을 아하고 총장들, 뭐 크라운들 뭐 아니면 국장님들은 뭐 수도 없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본부장님도 다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 단한 명도 못 봤습니다. 비슷하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야이 큰일이다 싶었는데 다행히 일기를 통해서 일기 분들이 한 6주 7주 전만에 거의 다 깨닫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면 얼굴이 밝아지시고 지금 저희 그, 저희가 그저희 진행하는 근데 또 에, 자기가 원래 있던 데로 가면 거긴 다 모르는 사람 천지니까 그분들을 갖다또 설득해서 한다는 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접속에 저희 그줌 미팅으로 연결을 시켰더니 줌 미팅에서 일기생들의 활약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팀워을 어떻게 맞추고 5원칙 5개념을 갖다가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를 갖다가 아 직접 목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기를 갖다가 야심차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1기 때 여러가지 그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그 진행이 좀 루즈하게 이렇게 진행한 부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는 했는데 이제는 이기 때는 여러분들 시스템이라는 것은 왜 있느냐 시스템 사업이라고 한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왜 그러냐면 그거는 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복제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가까요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한게이 65년된 시스템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제되고 정제돼서 요것대로만 하면은 그냥 1년 52주 그냥 센터 미팅 2시간씩 그냥 그렇게 서식에 맞춰서 그렇게 5개년 원칙하에서 그냥 스피치하고 받고 거기서 깔깔 웃고 또, 그리고 많은 정보를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복제가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갖다가 복제를 시킨다? 그건 신의 영역이고, 그건, 그건 언어도 다니고, 그건 진짜 오만하게 짝이 없는 건데, 이 시스템만이 복제가 가능합니다. 복제는, 복제가 한다면 여러분들, 연금 수익 때문에 이 사업 한다는데, 연금 수익이란 건 시스템 소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스템을 모르고, 시스템을 안 하는데, 무슨 시스템 소득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에서도 몇 년씩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복제, 나부터도 복제가 의미를 잘 모르겠고, 복제가 진짜 되는 거야? 그리고 내 파트너들, 뭐 소비자들 많긴 한데, 과연 저분들이 복제가 비슷하게라도 된 사람들이야. 그냥 미팅에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거야. 그냥 관성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관성에 의해서 몸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복제가 된다 그러면 누구나 그거 다 하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의식과 감정이 같이 묻어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가 복제의 원칙 5개념이고 그걸 갖다가 조직적으로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센터 미팅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8주차를 갖다 시연을 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제의 의미 아 이렇게 하니까 복제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번 스쿨 2기에서 복제 개념에 더 치중을 해가지고 아주 더 알기 쉽게 일기의 경험을 가지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체험하고 워크샵을 갖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천스 tv에 천세아 사장님이 진행하고 여러분들을 많이 지원해서 아 그리고 또저왜 월요일하고 일요일 두번을 번거롭게 나눴냐면은 그 교회 가시는 분들이 있어 갖고 할수 없이 주말을 빼고 주중에도 하나를 만든 겁니다 시간은 둘다다 다 2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 그러니까 먼저 시스템부터 배우셔야지, 뭐, 시간 따지고, 장소 따지고, 뭐, 거리 따지고 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회사에서 그 안내사항 하나 나오는 바람에, 이제, 3개월 연속으로 그걸 맞추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문이국장 가짜국장, 과짜, 임페리얼 이런 것들 없습니다. 아주 완전히 또라이 아니면 그걸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실력으로. 자, 복제사업이기 때문에 복제시스템을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주 기회 중에 상기회니까 여러분들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소는 수원, 홈의실입니다. 거기 아주 쾌적한 센터, 한, 굉장히, 나름대로 넓은 센터에서 쾌적하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분들을 갖다가 제가 다 받아들여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신청 사유를 갖다 얘기 들어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할 거니까 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본 즉시 바로바로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 전화번호 이렇게 나갑니다. 장소는 수원 호메실센터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